다리는 지금 전혀 티가 안 나네 응. 오늘 수술한, 수술한 흔적도 별로 없다요 선생님이 예쁘게 해주셨네 응. 또 어저께도 재활 한, 치료 한번받고 이번에서 의도한 어, 건아지만 계속해서 다리를 봐주시게 됐네요 그게 선생님 어, 계속 어, 봐주시겠지 브랜딩 응. 강의라고 한번는야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 잘 먹네 사람도 수술 두번 연속을 하거요 아, 그럼. 진짜 이는데유튜 배가 엄청 고팠지. 그러니까 몰랐던 게 금식을 하면 강아지는 다음날 수식을할때그 할 전날 밤 9시부터만 금식을 하면 되네 그럼 사실 어젯밤에 한번 얘를 먹여서도 되는데 그지? 그래 그 때의 상황을 몰랐던건데 맞아 아우 잘 먹네 이렇게 너무 고팠어 선생님이 밤에 사료 줬는데 니가 안먹었대매 선생님 밤에 오이도 주셨대. 엄마 맡기고 한 거. 이쯤 되면 다음날쯤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못 <웃음> 살아. 저희 그래, 강아지 봐. 에이저 치료 받고 하는데 온다 우리 두부 막 까불고 하는 거 보면 10살 강아지 이처럼 안 보이는데. 음. 참, 근데 나이가 들었대요.